안녕하세요 보험금 판례방입니다 단체보험의 유효여건 설명의무 위반 시 보험업법 제 102조 제1항 제3항 보험금 상당액을 손해배상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2018-52336 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피고의 보험 모집인 지난 이 사건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인 원고에게 단체보험피보험자의 요건 등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여 유효한 보험계약이 체결되거나 유지되도록 할 설명의무 내지 정보제공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습니다. 따라서 피고는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상해 사망 보험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. 다만, 보험계약자에게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 이를 참작하고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70%로 제한합니다.